헤어서비스 맨투맨 중고차 최현진 대표가 여러분의 중고차 구매 판매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맨투맨 중고차 최현진 대표입니다 아 어제 통화를 한통 받았어요 저 이제 구독자분이신데 구독하신지는 얼마 안 되셨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뱅카에서 차를한대 구입하셨어요 300만 원짜리 SUV가 필요하셔가지고 구입을 하셨는데 일단 안 좋게 얘기가 좀 끝났겠죠 통화 내용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통화를 어, 지금 보시면 5분 정도 영상이 되는데 실제는 한 20분 정도 통화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것저것 뭐 반복적으로 하는 얘기 같은 거는 좀 편집을 했고 정확하게 내용 파악할 수 있는 것만 해서 통화 녹음을 해놨으니까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중간에 제 목소리가 조금 크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제목소리좀 크게 나오는 부분 전체적으로 줄이면 조금 너무 짧을까봐 양해 좀 부탁드리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 설명도 해드릴게요 네 여보세요 아예 안녕하세요 구독자인데요 아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거 웃는 거는 뭐 기분 좋아서 웃는 게 아니라 중고, 지금 유튜브에다가 영상을 제가 중고차 영상 을 6년째 올리고 있는데 아직도 너무 어색해요 구독자라고 하는 게예그저 이번에 차를 하나 잘못 사가지고 왜 잘못 사셨어요? 수원에서 카이런을한대주서가지고 왔는데 네. 차가 자꾸 말씀을일으켜가고 차를 다시 알아봐야 될것 같아요 예산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네. 카이런을주서가지고온 건데 네. 이제 예산이 짜요 이제 300만 원 안쪽으로 해결을 해야 돼서 그냥 이제 엔진 미션 괜찮다고 해서 이렇게 대충 검사를 받고 이렇게 샀는데 고민하셨습니다. 제가 구독, 구독을 한지 얼마 안 됐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차를 이제 사오고 나서 네. 계속 문제가 생기니까 차를 알아보다가 네. 이제 구독을 하게 된 건데 얼마 되 못했고 음... 내가 차라기 그때 그 전에 알았으면은 네. 내가 대표님한테 가지 글로 안 가지. 이제 자, 광주로 내 갖고 내려왔는데 <웃음> 네? 자꾸 이렇게 문제가 생겨서 보증 보험으로 수리를 몇번 받았어요. 계속 이제 네. 속을 썩여가지고 네. 사실 좀 야마가 돌아갔고. 네. 그래서 이제 차를 그냥 그냥 수업료 내다 치고 던져버리고 그냥 다른 걸 하나 알아볼까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음, 그래서 전화를 음, 드렸고. 음, 음. 이제 차에 뭐 정이라도 좀 붙고 그래야 될게 아닙니까? 그렇죠, 갖고 왔으면은. 네. 네. 근데 일단 차에 정도 안 붙고. 차가 워낙 안 좋았구나. 에휴, 이제 딜러, 그 딜러 새끼는 솔직히 그냥 몇 년은 안심하고 탈수 있다 그랬는데 갖고 오자마자. 저도 근데 쌍용차를 많이 탔어 제가 처음에 첫차도 새차로 차도 쌍용차 뽑아가지고 잘 타고 다녔었고 해서 네. 쌍용의 이미지가 그렇게 나쁘진 않고 해서 사갖고 왔는데 자꾸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해가지고 네. 어떻게 해야 될까 싶어서 근데 차 산지 지금 두 달이 음. 다 돼가요 제가 10월 15일 날 계약을 해서 네. 그래서 이거를 다시 보낼 수는 없고 그냥 어차피 예산이 그때도 워낙 작았고 300만원 갖고 가가지고 했던 거라서 네. 솔직히 비싸다고는 생각이 들지만 이게 뭐 차라리 수출이라도 나가서 100 얼마 일단은 차를 그 해차시키지 마시고요 오실 때 가지고 오세요 타고 오세요 주행이 되시면 그아이 차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게 좀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아 그래도 더 싸게 하면 저희 구독자들이 뭐 가져갈 여지가 좀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수립이나 이 정도 어느 정도 제외하고 그래도 차 제가 팔고선 조금이라도 마진율이라도 돌려드리는 방법이 그래도 가장 그래도 금액대가 좀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제가 솔직히 봤을 때이차 네. 내수 절대 안될것 같고 일단 음. 하체에서 잡소리가 너무 많이 나서 처음에는 그냥 네. 어차피 300또 들어간 점 치고 네. 지금 여유 자금이 300 정도 있으니까 네. 그걸로 좀 수리를 해서 탈까 했는데 네. 너무 들이, 들어간 돈이 아깝고 해서 음. 대표님한테 맞는 차가 있으면 네. 한300 안쪽 선에서 차를 한번 해결을 해보고 싶어서 전화를 드렸는데 근데 일단 제가 그때 사실 검찰을 제대로 못한 부분도 있고 네, 검찰을 어, 하셨어도 네. 실제로 뭐 쉬운 하거나 이렇게 해도 뭐 하루 일주일 이주일 있다가 아마 그 증상이 좀 발현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딜러가 옆에 태우고 시운전을 해줬었는데 쪽은 그 시운전이 안 된다 그래서 시운전이 안 되는 데는 없는데 그래서 막 이제 그안 안에서만 돌아보라고 하더라고요 아, 네. 그렇게 대부분 이제 핑계를 대는데 음. 그러면 안 되죠 제 생각에는 네. 시운전만 제대로 해보시고 요철만 한 10개 이상 지나가 보셨어도 실제로 그 정도 차를 아마 선택을 안 하셨을 것 같은데 이쪽에 있는 차들은 단지 밖으로 안 된다고 막 그래가지고 단지 앞만 계속 빙글빙글 돌라고 하더라고요 한, 처음에 사, 차 수원에서 보셨을 때는 타이란이요? 네 엔카보고 갔어요엔카보 엔카. 그래서 제가 항상 엔카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건데 차 사고 나서 영상을 보고 나니까 타이콜이 아, 아닙니까 알고짐즘이 아, 아, 아, 아. 늦게 떠가지고 제가 사실상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계속 영상이나 이런 걸 찍을 때마다 차량의 어떤 정보를 드릴 때마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영상입니다. 여기 옆에 보시면 제가 이전에 어, 영상도 올렸었어요. 사실 여기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인천이나 부천 쪽에 그리고 매매 상사에서 여기를 <목소리> 좀 많이 누리고 있다. 자, 이거 제가 영상도 찍었고, 이거 영상을 그래도 8000분이나 이렇게 보셨어요. 네, 아마 이걸 보시고 중고차 구매하실 때 엔카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노출이 많이 되고 실제로 이 수원에 대규모 단지들이 두 개나 들어섬에 따라서 그 단지 안에 있는 상사에서도 어떤 채널 을 운영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제발 부탁입니다 1, 2년 안에 생긴 상생 유튜버 이런 거뭐 제목으로 어그로 끌고 내용으로 어그로 끌는거 이런 거 너무 보시면 안 돼요 정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수원에서 쌍용 카이론을 구매하셨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엔카를 <웃음> 보고 구매를 하셨다 엔카는 어, 이거를 꼭 보셔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아이디도 없어요 이건 아마 다른 사이트에 있는 거가 자동으로 되는 거지 저는 이 아이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엔카를 저는 안 써요 네, 엔카 광고를 안 합니다 지금 실제로 8만 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중고차가 누가 봐도 좋은 것들을 광고를 할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이 정도 정말 삐카만족한 대 차들이 8만 6천 대가 수도권에서 안 나와요 아 요거부터 제가 설명 드릴게요. 딱 봐도 이렇게 뭐 진단 이런 뭐 차량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실제로 앵카에서뭐 진단을 한다고 얘기는 하는데 실제로 뭐 앵카에서 진단했기 때문에 더뭐 디테일하게 보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예전에 그 사이월드 할때 보시면 도토리 같은 걸로 이렇게 뭐 미니온피 같은 거 꾸미는 개념이에요. 네, 이 차는 뭐냐? 저희 매매단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 뭐 이렇게 차 들어가는 이렇게 루프 있고 나한 루프 있고 하잖아요 여기 차들이 이렇게 서 있는데 저희 그 매매단지에서 카메니저 사진 저희 영상 보시면 아시겠죠? 카메니저로 사진 찍는 곳이 이렇게 해서 사, 사진실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렇게 엔카 진단 같은 걸 해놓은 차들은 이 옆에 엔카에서 이 매매상에다가 이 자리를 임대를 주고 들어가서 여기서 따로 사진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사진실에 가보면 요... 응. 요런 응, 거 찍는, 사진 찍는 어떤 그런 장소랑 옆에 요런 차 사진 찍는 장소가 사실상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엔카에다가 자기가 광고를 하면서 특정 금액을 더 냈을 때 이렇게 광고를 좀 다르게 할수 있는 거죠. 보시면은 여기 이제 판매 중과 판매 완료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판매 완료를 누르게 되면 쭉이 차들이 이렇게 팔렸잖아요. 그러면은 이 차들이 실제 아까 제가 눌렀던 이 딜러가 실제로 판매한 게 아니에요. 이 딜러가 광고를 했다가 그 광고한 차량이 누군가에 의해서 팔리게 되면 이걸 안 내리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허위 매물로 신고를 당해요 그러니까 판매 완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딜러는 132대 차량을 자기가 판매한 게 아니라 올려놓은 차를 132대를 광고했는데 그게 132대가 파, 빠졌다 다른 사람에서 팔렸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엔카를 볼때꼭 판매 완료 대수를 본 거를 기준으로 해서 움직이면 안 돼요 정말 이거 큰일 납니다 네, 그리고 엔카는 광고를 할때두 가지가 있어요 정말 내가 사온 차를 내가 판매하려고 엔카에다 광고를 올리시는 분들도 계세요 많아요 요즘에 좀 많아져 는것 같아요 옛날에는 거의 없었는데 자 이렇게 매물 조회를 누르면 업로드가 된 차량들이 이렇게 순서대로 나옵니다 순서대로 나와요 그리고 오토컬렉션을 풀면 또 순서대로 이렇게 차들이 나옵니다 상사들이 막 섞여있는데 이렇게 올라온 차량들을 누르면 이 차가 실제로 엔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해서 얼른 그거를 자기가 엔카를 광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 생각엔 고객님께서 구매하신 이 엔카 딜러가 아마 자기 차가 아닌 남의 차량을 광고해서 판매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쌍용카이로 하는 뭐, 연식이 있기 때문에, 이, 공예님께서 뭐, 저랑 같이 아무리 만약 보셨다 그래도, 요거보다 조금, 조금 더 나은 정도, 안 좋은 걸로 피해가는 느낌이지, 좋은 걸 골라가는 그런 개념보다는 다안 좋았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그래도 수립이 좀덜 들어갈 차량을 골랐겠죠. 그리고, 엔진 미션 괜찮다는 딜러의 말만 믿고 차량을 구매.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아니 그럼 딜러가 팔아야 되는데 안 좋다 고 그러겠습니까 저한테 전화 한 번만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차 좋다고 그냥 얘기한 거예요 거짓말 한 거예요 근데 차잘 모르시는 분들이나 고객님처럼 이렇게 좀어 딜러들의 말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분들은 이것만 듣고서 어 좋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저 저번에 아 LF 소나타 타고 오신 분도 한 3개월 정도 전에 방문하셨었는데 교회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같이 오셨어요 근데 엔카에서 차량을 샀다가 집에 왔습니다 그 대금을 다 치르고 했는데 이제 차를 샀으니까 아들, 딸 데리고 가족들, 애드기들을 태우고 이제 놀러를 가신 거예요 그때 양평 쪽으로 가시다가 한 30, 40km 가셨는데 차에서 막덜덜덜거리고 지금 차가 막 엔진 미션이 난리가 났었대 요 그래서 레카 서비스를 이용해가지고 차를 다시 집으로 온 다음에 엔카를 환불을 했습니다 근데 엔카의 홈 서비스 같은 거뭐 광고 많이 보셨겠지만 환불에 대해서는 규정이 잘안 나와요 근데 엔카의 차가 져갔다고 환불하잖아요 45만 원인가 패널티가 있어요 네, 그래서 45원 내시고 저희 멘트맨 중고차 오셔가지고 차량을 구매하셨어요. 고객님께서 저한테 뭐라그랬냐면아 대표님 저 이거 운전을 한 30km 정도 해볼 수 있을까요?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30km요? 저는 이제 거리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시운전을 엄청 충분하게 하니까 한 30분 정도 하니까 그래서 30km? 아니 이거 저희가한 100km까지 속도 내볼 건데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이 대표님 100km 속도가 아니라 거리를 좀 그렇게 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가 했더니 앵카에서 차를 산 다음에 30km 넘게 운전 하는데 차가 덜덜덜 거리니까 고객님이 30km까지 운전을 해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원에서 이제 안산까지 쭉 가시면서 운전을 해드렸는데 고객님께서 이제 안산 가까워지니까 아 대표님 저 됐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해서 가져가셨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앵카를 보면 좋은 게 뭐냐 그게 좋죠 차량의 시세를 가늠할수 있어요 차량의 시세 가늠 가능 하지만 딜러들이 못불복 그리고 이제 또 한가지 아대차 아대차라는 게 있어요 아대차가 뭐냐 이거 혹시 검색하면 나오나? 자 나오네요 다른 뭐 중고차 하시는 분이 올린 건데 작업 차량입니다 엔카에도 이 아대차라는 게 분명히 존재해요 손님이나 뭐 나이 드신 분이나 어린 분들이 호칼만한 차량을 갖다 놓고 엔카에다 광고를 하죠. 광고에는 인증이라든지 뭐 진단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광고비를 높게 소모해서 올려놓은 차량입니다. 그럼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들어요. 문의도 오고 엔카 보시면 이렇게 막 하트 누르는 거 있어요. 이제 그걸 해서 막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 연락이 오면은 아네 소울 있습니다라고 해서 가지고 온 다음에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냐? 실제 차량을 엔카에 광고. 그후 방문하는 고객에게 그그 그 이후부터는 방식만 다를 뿐, 허위 매물이랑 같다. 방식만 다를 뿐 허위 매물이랑 같아요 허위 매물 어떻게 합니까? 2천만원짜리 300만원, 400만원에 올린 다음에 고객님 왔을 때못 사는 이유를 얘기하죠 그거 계속 산다 그러면 돈뜯기고말 바꾸고 약점 잡히고 감금 당하고 경찰 부르고 이런 시나리오인데 이게 이제 앵카랑 똑같아요 앵카에온 다음에 이 차를 보여주는데 거기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어떤 차량이었습니다 이거 사신 분이 여기 뭐야 여기 연탄 뭐자국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차로 돌리는 방법 중고차 많이 아시면 돌린다 많이들 알고 있는 차량의 시세대로 팔면 마진이 안 남죠 이렇게 되는 과정이에요 고객님이 예를 들어서 소울을 보고 오셨는데 소울을 잘 몰라 그래서 금액이 뭐 1630이라고 알고 왔는데 아 소울은 요정도 금액되고 나갔는데 요기 딱 금액에서 얘기를 하는거예요 아 고객님 근데 이게 소울이 이게 미션이 조금 교체해야 되긴 하는데 지금 무사고긴 한데 저희 저희 싸게 파는거거든요 약간 그러니까 요런식으로 그래서 실제로 그 사님들한테 차량을 돌립니다 어떤 차 소울이랑 가장 비슷한 뭐엑센트도 있고 뭐 QM3도 있고 그런식으로 하죠 그런 다음에 소울을 딜러들은 그렇게 받는다 그런 식으로 해서 차량을 돌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엔카의 이런 아대차를 구별하는 방법 저는 사실 엔카를 안 보는 걸 추천하는데 같은 차량 중에 더 예쁘고 더 옵션 좋고 사고 없는데 싸다 이런아대차예요 네. 딜러들은 더 예쁘고 예쁘다는 게뭐 겉에 기스라든지 이런 사고 유무 얘기하겠죠 옵션 좋고 사고 없고 이런 데 싸진 않아요 이런 보통 비쌉니다 근데 왜 싸게 올리냐? 아대차기 때문에 싸게 올리고 이것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보증수리까지 했는데 뭐 보증수리로 또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데 안 된다는 거 보셨으면 엔진에 뭐 어떤 소모품 같은 것들도 데미지를 입었겠죠? 네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수출이라도 보내서 100만원대라도 건지면 좋겠지만 수출이 안되는 상황 그리고 조기 폐차도 4등급이라서 안되는 상황 5등급 돼야되는데 아직 매연이 그정도는 안나오나봐요 제 생각엔 나올것 같긴 한데 자 그리고 이게 가장 문제죠 시운전을 못하게 막았다는 수원 엔카 딜러 어떻게 시운전이 안돼요 차를 사는데 아니 우리 저기 신발 가게가가지고 쓰레빠에 아, 3만원짜리만 살라고 그래도 발을 놓고 신어보는데 아, 300만원짜리 차를 사는데 어떻게 시운전은 안됩니까 더군다나 3,000,4,000,5,000짜리 차를 사는데 어떻게 시운전을 안 해줍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거는 벌써 엔카에서 연락한 그 딜러 자체가 처음 문제가 있었단 얘기입니다 제가 이걸 듣고 전화통화를 하면서 생각했던 게 이거예요 시운전과 차량 검차만 제대로 했더라도 이 차를 걸을 수 있는 그런 과정만 있었더라면 400만 원가량을 낭비하지 않았어다 이거 폐차해봤자 제가 봤을 때 60만 원도 안 나와요 뭐 사이트 같은 것도 많아지고 하는데 진짜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는 더 어려워졌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중고차 고르기가 왜냐 그전에는 허위 매물만 안 보면 어지간히 그래도 사람들이 양심적으로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2년 전에 그리고 최근에 그 부천에서 할아버님 허위 매물로 피해당하셔가지고 포터 잘못 구매하시고 잘못된 선택하셔가지고 돌아가신 일이 있었잖아요 그 이후로 중고차 허위 매물이야 그 허위 매물 딱 간판 그것만 없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단속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판단하기가 까다로워졌어요 그래서 대안이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바로 맨투맨 중고차 매물 홈페이지 주소차를 다 이렇게 치시면 돼요 그냥 그럼 국산차에서 누르시고 기아, 삼성 다 누르시고 쌍용에서액션를 한번 볼까요? 아 카이런이었죠? 이 카이, 카이런이겠지? 설마? 자 차도 많이 없어요 눌러볼까요 한번? 230만원 이걸 3 0 0만원샀다 얘기 아닙니까? 안된다니까 최소한 지금 고객님께서 잘못하신게 뭐냐 어디 불특정한 딜러한테 연락해서 엔카가 엔카라는 그 브랜드 이미지를 등에 업은 딜러한테 연락해서 방문을 하시고 그것도 검차도 제대로 안하는 딜러를 만났고 시운전도 제대로 또 안했고 더군다나 차량의 상태가 워낙 나빴고 뭐주소왔다고 표현하시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오신다고 하시면 사실 저는 이 차를 추천은 안할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번 제대로 검차라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랑 비슷한 거 사신 것 같은데 금액도 뻥튀기 됐고 여기 보시면 제 전화번호까지 나와 있으니까 무료 문자 상당하게 누르시면 바로 저한테 문자 오니까 제가 보고 아 이거 된다 안 된다 아 이거 별로다 좋다 안 좋다 이런 거좀 말씀드리고 실제로 그래도 보고 싶다 이렇게 연락 주시면 제가 적어도 검찰는 해드릴 거 아닙니까? 제발 이 중고차라는 게 정말 잘만 산다 그러면은 경제적으로 살수 있고 이런 물건이지만 실제로 잘못 샀을 때그 피해가 잘 샀을 때 비해서 너무 리스크가 커요 예, 여기 사이트 주소 보이시죠 이거 예, 쳐서 들어가신 다음에 꼭 한번 검토해보고 그 다음에 차량 보러 차량 확인하는 일정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제가 오늘 일단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아 그래서 그분이 막 말씀하시는데 막 한숨 막푹 쉬시는데 제가 뭐 도와드릴 방법도 없고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멘투맨 사이트 많이 들어와주시고 지금까지 멘투맨 중고차 최현진 대표였습니다. 이제 그만 딜러들한테 좀 그만 속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